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디오지의 히트곡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ASMR 해드릴 거예요. 절주. 이걸 들으시면서 꿈나라로 아주 떡실신 하시길 바라면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ASMR 시작할게요 하... 그녀는 내게 헤어지지 않은 선빵을 날렸 먼저 날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녀는 일본으로 떠나갔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일본 말은 단한 가지. 그것은 아리가.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 자이 마, 쓰. 아리가또, 고, 자이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すみ本当にこんにちは도는 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 우리당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 Let's go. s 다 m i 마 a s s 마 s i m 마 m a s 마 i s i 마 i m a 마 s i Simi Massi, Simi Massi, Simi m a 하... 그녀가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Esca. s i ません a s ません g s ません Massing, Simi m a s s i n Thank you.